이제부터 대구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마찬가지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3년 엄청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예전 영상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대구의 원룸 가격이 폭발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예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대구의 옛날 구축 원룸들이 월세가 15만원, 20만원, 25만원. 기본적으로 뭐 투룸 서리로 마찬가지 45만원, 50만원, 60만원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가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원룸 임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재개발로 해서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현재 재개발은 올수도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파트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은 인부들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원룸을 구해서 아파트에 시공 및 건축을 한다고 대부분 원룸을 얻어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10개를 알기에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두세 개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예전에 단한 번도 대구에 재개발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했다면 그만큼 원룸 건물이나 주택이 없어졌겠죠. 주택이나 원룸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주하는 분들은 새로운 원룸 주택으로 이주를 했을 것인데요. 평균적으로 원룸에 6가구, 10가구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원룸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원룸 수요가 그 정도 많아요? 하면서 그렇게 묻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도 집이 없는 사람들, 원룸에 사는 분들 생각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더라도 현재 여기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 원룸도 주택도 다양하게 있었겠죠. 그리고 상업지역이었으면 모텔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주택도 있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재개발 때문에 다 이주를 합니다. 다 이주를 하면 원룸에 살았는 사람들은 통상 다시 원룸으로 가고 신축 원룸에 살았는 사람은 마찬가지 신축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원룸의 인원이 공급되었는 것은 대부분 인부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인부들이 결국은 신축 원룸에 사느냐? 그렇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신축 같은 경우는 뭐 단체로 사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도 라 않을 뿐더러 구축 원룸 같은 경우는 새가 안 나갔을 테니까 당연히 단체로 들어와서 살던 개별로 저렴하게 구입을 하던 엄청나게 원룸 새가 잘 나가면서 원룸 임대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했습니다. 예전에 원룸 임대가 아예 거래도 되지 않은 았 원룸들이 계속해서 원룸 가격 임대가 상승되면서 원룸 매매 가격도 같이 상승되었죠. 이유는 원룸에 임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원룸 건물 주인도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상가주택이나 원룸을 구입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급작스럽게 원룸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고 또 한번 정치 노름에 당했는 것이 수성구 같은 경우나 남구 같은 경우 마찬가지 종상향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종상향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너도 나도 원룸을 팔려고 내놨던 사람들이 돈이 오르는 줄 알고 다시 매물을 다걷어들었습니다 거둬들이는 이유가 임대가 안 나가는 것도 알니고 10년, 20년 된 원룸이라도 세가잘 나가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서 수시로 전화가 미친듯이 오는 겁니다. 방 있냐? 세 나갈 게 있느냐? 그러다 보니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뭔행정가 싶어서 계속해서 금액을... 올리고 그리고 주변을 확인해보니까 신축 원룸 건물 가격이 엄청난 거죠. 예전에 내가 원룸을 6억 7억 주고 샀는데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뭐1 0매득 잡으면 15억 16억 17억 18억 20억 넘는 것도 수두룩 뻥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매물로 내놨는 원룸 금액을 계속 올리는 거죠. 임대도 잘 나가겠다. 수익도 짭잘하니까 건물 가격 올려보고 손님 붙으면 또 올리고 손님 붙으면 또 올리고 게다가 부동산은 계속해서 전화는 오죠. 그래서 이게 미친듯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예전에 영상을 작년 저작년이네요. 언젠가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시점이 아파트 미분양이 대거 발생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저렴하게 구입했는 원룸 건물은 굳이 팔 필요는 없죠. 뭐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세마 잘 나가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세가안 나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오래된 원룸에 살았던 사람들이 재개발 때문에 너도 나도 다른 오래된 원룸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것도 원룸 임대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돈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면 신축 원룸이나 예전에 오래된 원룸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문화 수준은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를 드렸죠. 신축 같은 경우는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안에 옵션도 잘돼 있고 깨끗한데 구축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일반 차이가 없으니까 차라리 구축보다 신축으로 갈아타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축 원룸 마찬가지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신축 원룸 가격도 사실 임대 가격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오래된 원룸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빠진다고 봐야 되죠.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건설 현장의 인부들까지도 대부분 빠져나간다면은 예전에 원룸을 저렴하게 구입했더라도 임대료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향후 어느 시점이 된다면 준신축이나 신축 위주로 대부분 임차인들이 이동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원룸 건물이나 신축 다가구 주택 건물이나 공급이 그렇게 많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실제 대구의 재개발을 엄청나게 하면서 대부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차이에 비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지만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임부로 들어왔는 분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말 오래된 원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내려갈 것이고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 수익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같이 하락할 것이다. 보통 우리가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정도 선에서 땅을 구입해서 원룸을 지으면 평균적인 수익률이 최소 7, 8%에서 10%가 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현재 뭐 대구 자체의 주차난 때문에 예전 주차 0.5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1대1로 다가기 때문에 원룸이 하나 들어가더라도 주차가 한대 있어야 되고 3룸이 하나 들어가도 주차는 한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원룸을 많이 짓는 것보다 투쓰리룸을 많이 짓기 때문에 차라리 예전에 오래된 원룸 임대료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게 희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들은 단면적으로만 봐도 얼마든지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신천 뷰예전에 이런 거 없었죠. 신천에 냄새난다. 목이 많다.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별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마찬가지 예전에 상동동일하이빌이 인기가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강뷰 한강뷰 얘기하다 보니까 신천 뷰를 얘기하죠. 그리고 수속못 뷰를 얘기하고 앞산 뷰를 얘기하고 계속해서 수준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신, 준신축이나 아니면 은뭐 구축 중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원룸 건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뭐 지하철역보다는 상권을 많이 따지는 편인데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부근에 가깝게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젊은 아들 요새 차 없는 아들이 없죠.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뭐 여자 꼬시려면 차도 하나 끌고 다녀야 돼요. 대학교 때부터 혹시 살아도 할건다 하는 세상이고, 그런 밴드가 바뀌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현실을 적시하지 않으면 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은 뭐 얘기를 드리는 영상을 예전에 하나 뭐 보셨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축 원룸은 분명히 하락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 뭘 사도 상승을 다 하죠. 아파트를 사든 주택을 사든 건물을 사든. 근데 하락 시점에서는 뭘 사도 다 하락을 합니다. 근데 뭐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예전 원룸 가격, 임대 가격을 비교했을 때 사실 너무 미친 듯이 상승했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를 아는 분들은 일찌감치 정리하고 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원룸 건물 마찬가지 상상도 못한 금액들이 기존에 팔렸단 말입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고 당연히 땅값 상승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더 이상의 금액을 생각하면서 원룸 신축 건물을 짓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뭐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마찬가지 뭐 8m 도로에 기본적으로 뭐1 5억 17억, 18억 안 하는 원룸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수정구에는 뭐 8m, 10m에 지금 30억, 30억 초반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뭐 20억대 거래된 매물도 있지만, 그때는 대부분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지금 하락장에서는 견뎌야 되는데, 내가 건물을 1년에 한동 지을 수 있는 돈뿐이 없지만, 건물이 잘 팔릴 때는 돈을 땡겨서라도 몇 채를 짓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돈이 필요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한 6, 7개월에 20% 정도 이자를 주고도, 돈을 땡겨 써서 건물을 짓고 팔기만 팔면 남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있었고, 뭐, 돌아가는 모든 동향들을 그냥 보면 눈에 다 보이는데, 건축도 부동산도 일맥상통한 개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동향과 흐름이 억수로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동네별, 시도별, 지역별 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개발 때문에, 원는 건물이나 주택이나 대부분 철거가 많이 되었지만 은 임대료가 너무 많이 급상승했고 그런 임대료를 따져다 보면 은 건물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또 맞춰야 될 것이고 또 수익률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상권이 좋지 못한 곳을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상권이 좋은 곳은 땅가격이 높기 때문에 건축비용을 비슷하게 생각하고 마진을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땅가격이 높은 곳은 수익률 자체에 나오지 않습니다. 땅을 12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주고 샀다. 그렇다면 들어가는 뭐물 세대수는 어차피 뭐 6개 7개 8개 세대수가 대부분 일 것이고 거기에서 매매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런데 원룸 건물을 예전에 구입해 봤는 분들은 수익률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빠지는 쪽으로 원룸 건물을 구입한 사례들이 많고요. 당연히 임대는 잘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또 구입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생각하고 구입했는 옛날 오래된 원룸 대부분 하락시점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원룸 건물을 사면서도 재개발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종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뭐 2종, 3종 같은 경우는 향후 재개발이 될 수도 있다. 왜? 너도 나도 재개발 뭐 고시공고가 엄청나게 나왔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들도 많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원룸 건물도 사면서 재개발도 될 것이다 꿈에 부풀어서 저한테 전화가 오신 분들도 저도 예전에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돼야 되는 거고 재개발 지금 보상이 나가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예전에 7년, 8년, 10년, 15년 전에 진행되는 것들이 급작스럽게 빠르게 진행돼서 4, 5년 만에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죠. 하지만 15년이 넘거나 10년이 넘는 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곳이 많은데 재개발은 지금 끝났습니다. 근데 재개발 보고 들어가서 3M에 원룸 건물을 주고 샀는 분들 상권도 없는데 원룸 건물을 주고 샀는 분들은 대부분 상당한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아마 신축에 어느 정도 저렴하게 원룸 건물을 구입했거나 준신축에 엘리베이터 있는 원룸 건물을 구입했는 분들은 그나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임대 가격은 조금 떨어졌지만은 사실 크게 임대 수익률을 보고 구입을 했는 건 아니 죠. 근데 구축 같은 경우 는 대부분 수익을 생각하고 수익률을 생각하고 들어갔는 분인데 오래된 원룸에서 서서히 사람들이 빠져나온다면 은 재개발도 안 되고 수익률도 없고 과자 보조해야 될 것들은 천지빛 까리고 아무튼 예전에도 뭐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내용들의 생각들은 저의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100% 맞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실제 제 입장에서 지금 원룸 임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보고 매매는 사실 금액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마찬가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매물로 나오는 매물들도 서서히 생겨나고 있고 신축 원룸 건물 같은 경우나 다가구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상권이 좋은 것도 거의 마진을 포기하고 내놓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도 대부분 건물을 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노 no 마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동네별 차이는 있겠지만 오래되고 하자보수를 계속해서 해야 되거나 아니면 3에다 돌을 물고 있는 재개발을 바라보고 들어갔는 건축주부들은 나름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